뭐기사람 <목소리도> 딱줄이걸렸뿌려 그게. <웃음> <너무> <웃음> <똑같구나>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난 항상 진지하다. 물이 이제 죽었다. 전경이 들 앞에 엄청 많다, 에이. 이게 새비가안 살아나오지. 난또 낭만이가 한개한판한줄 한 알았는데. 안 된다, 안, 안 돼! 안 돼! 아, 뭐야, 완전 입질인데. 에이. 입질 가기였는데, 벽이가 없네? 거기가 없어. 거꾸로가 카메라 앵글 포기하고 <웃음> 저기로 갔어. <웃음> 다시 물이 왼쪽으로 간다? 뭐냐? 전개이냐? 으이씨, 쭉쭉 갖고 간 데도 안 걸리네? 찌리 감생이 입질이 아니여? 왔어! 왔어! 한 마리 왔어! 이 시! 에이씨! 에이씨 스파트! 으이씨! 몰락이 왔어, 몰락이. 몰락이네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. 아이... 이게 뭐야? 몰락. 좋았어 구이형구이형 뽈락이 더큰것 같은데 <웃음> 내개더큼 어? 요 소주 두잔 나오 <웃음> 소주 두잔각이지야 은근히 오. 오. 살이 탱탱다 탱글탱글하네왜 거기다 넣어놓을케 뽈락인데 뭐 요, 요 애들 애들 구워주면 엄청 좋 좋겠는데? 그러지.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거 잡았다. <웃음> 고기 수심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? 볼락이 나와보면 소주 두 잔짜리 볼락이 나왔습니다. 일단 생명체는 있다 이거야. 에이. 아 감색인가? 에헤, 또 볼락이. 북발이 북발이. 북발이로 변신 좀 해봐. <웃음> 어, 반 숟갈짜리. 수심을 더 내려. 볼락은 방생 사이즈 없냐? 1 5cm 이하 방생 너두 마리는 1 5cm 넘었어 아니 무무구워지지라라먹어어야될아 뭐 아니냐 볼볼락이야한 아... <웃음> c m 이짜리다 m 이상. 네 마리가 살고 있 m 이 불편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